어디에요?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기 방문관 시작하는데 리포트에 기본이 안돼있네 근데 해인은 2 3년이된몇 년? 23년 23년? 세민이 보다 어. 커보이네 맥기가 아니야 나이는 더 많아 여기는 리들은 사진 찍어달라 음. 저희가 지금 찍고 그렇게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<웃음> 야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지? 내가 만히있는거 좋아할 것 같아요 살아있긴 한것 같은데 지금 움직이는데 앞으로 안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그게 아니라 신기해 진짜로 <웃음> 자 다음에 만나뵙겠습니다.